통일 교회의 장자이시며 문선명 종재내분께서 네 입장하십니다. 이날 모인 수많은 신랑 신부 중한 명이었다는 제보자. 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건 난거 있잖아요. 통일로 이세거든요. 우리끼린 그랬어요. 야 이거 결국 터질 게 터졌구나. 예, 정신적인 병기라 도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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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그는 어떤 사람일까? 수소문 중 우리는 총격범의 옆집에 산다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 집은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어요. 네, 곳에 있었어요. 보통의 어르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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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에 사용된 총기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총격범이 사건 전날 시험사격을 한것은 그의 어머니가 다니는 통일교회 건물이었습니다. <목소리도> 교회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을까? 집에오여니와 전부... 주말에 축하가 없나요? 엄마는 못해. 엄모르 1954년 아, 말... 어? 어? 문선명 총재가 일으킨 신흥종교. 일본에선 1959년부터 선교 활동을 시작해 교세를 넓혀왔습니다. 문총재 사후엔 자식들 간의 분파가 나뉘기도 했는데요.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으로 명칭을 바꾼 통일교는 부인인 한학자씨가 이대교주로 교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총격범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지면서 집이 파산에 이르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가이이힘들었 종교에서救われた처음の종교에ビ 비디오를 보고 눈물이 추지 않았다 救われた그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야마가미 씨의 어머니? 저거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니다 총격범의 친척은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아, 뭐, 네, 며칠 뒤 우리는 한 블로거에게 보낸 총격범의 편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발송일은 사건 하루 전인 7월 7일. 저와 통해교의 인연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의 입교로부터 어기 넘는 돈 낭비, 가정 붕괴, 파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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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다세요안녕요하 2020년 겨울 그는 총격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복수는 스스로 해이 의미 있다 희한하게도 나도 간절할 정도로 총을 가지고 싶다 어째는일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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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こから安倍元首相の私外に至ると私たちとして安倍が登録されたこともありませんし、そういう報告が上がったり、あの費用の面でに一教信 헌금 규모 와 파산 에 대해선 잘 알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20数年前の記録までたどりれないのが 하지만 교단 내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やるということは私はないと信じております 뭐, 뭐, 최고 뭐 헌척, 교단 <목소리> 내부자에 따르면 총격범의 모친은 독지가로 불렸다고 합니다. 독지가란 통일교에서 헌금을 많이 낸 신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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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夕方の会見で、すべての財産は神様すべて捧げなさいというのが残念ながら統一教会の教えですから、あのその結果家庭崩壊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えっとこれがあの単なる本なんですが、三千万円です。信者一人に四冊も五冊も売りつける場合があります。五冊といったら一億五千万です。 기자 회견을 한 단체는 3 0년 전부터 통일교의 포교 활동과 헌금 방식의 문제를 제기해 온 변호사들. 커버는 막 세미트 3 0 0 0만 대売る나라 커버를 쓰기 때문에 비닐. 성경에 해당하는 통일교 경전입니다. 우리가 160만 대. あの売れる。これがえっと、家に置いといて家にえ、ある悪い例をこの壺の中にあの、閉じ込めてくれると。壺だと何百万円。安い塔とだとあの、ま、1000万円 クラスとか 2000万円 クラスもあります。いるんば永岩象砲。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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자주 방문했다는 곳은 청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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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이날은 통일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의식이 거행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회사 은4 4 0까지4 3 0 시기는 지금 2 5 0 조상혜원식과 2상0복0은2감0법이 조상 일본 사회에서 문제가 된 이후 통일교가 새로 시작한 조상관련 의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2천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형성된 2계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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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하신 거예요? 그러면 1대부터 7대까지가 얼마예요? 처음에 하는 때. 거기가 제일 비싸요. 1대부터 제일 만 원입니다. 70만 원. 70만 원요? 1에 40만 원이고. 축복은 70만 원. 원. 70만 원. 원. 원. 처음에. 조상 축복식에 참가하기 위해선 25만 원을 내고 예복도 구입해야 합니다. 지금 직장에는 조상 축복을 받은 우리들의 일제에서 430세까지의 조상들과 일세의 회원의 명인인 축복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활동하던 통일교 목회자들은 이는 또 다른 영감상법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 요거를 건드리면 또 되겠구나 싶어서 죽은 사람인 것까지 다. 헤집내가지고그 사람들한테 헌금을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그게. 자 1대, 2대, 3대, 4대, 뭐몇 대까지 쭉이 사람들 회원씩 안해주면 당신들 후손들이 아니면 당신이 문제가 생긴다. 조상을 건드리면 일본사람들이 가장 애밀하고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비속어지만 빨대를 잘 꽂은 거예요. 여기다 빨대를 꽂으면 계속 쭉쭉쭉 빨수 있겠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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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황금이 급여 올라가는 거야요정전승을 붙여요. 아 누구 게나 막천리했다막 이런 거막돈에서막뭐 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붙여요. 음. 게시판에 꽁꽁치는 꽁치, 거회는 얼굴을 못지죠돈빼놓으명 영혼을 살리는 게아니고 돈을 많이 다치는 것이 메시아를 위한다는 생각을그 결과 매일 받으니까. 매일 매일 받으니까. 우리는 1998년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통일교 강연. 그단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마다구 가 것이 사탄의 것로하시라 않습니다. 로 분별해 놔야 됩니다. 덴노의 것으로 분별될 수때억간 않습니다. 그 때문에 소유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가 소유권을 거의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하는충격적인 영상. Kyokonojikanko, Seyakushoni, Svetio Kaite, m o c h 다 d o Shakara, Mo Ye, Biruding, b i r u d 전 재산을 바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아, 까 고민한 거 하나, 하나가 그딱 거예요. 딱 내가 경하는이 있는데 그냥 같이 시 20년 전 일본 언론이 잠입 취재에 보도한 영상. <목소리> <목소리> 토성 120만 살 했다. 그다음에 쩡보 뭐 한뭐 500만 살리 상아를 그런 거한두개 해라. 두개 하면은 이 방에 주신 들어오는 거다 막는다. 칠이 한지 있으면 보통 1억은 있거든요. 이 사람에 따라서 딱 봐갖고 좀 매기는 거야. 1억 가지고 있는 사람 차분하고 큰 돈도 아니거든. 자기 일이 잘풀리고 앞으로 일이 잘 된다고. 올해 26세 야마다 씨. 부모가 모두 통일교 신자인 그녀도 총격범 야마가미와 같은 통일교 2세헌 어려웠습니다. 에 집은 늘 어려웠습니다. 습니다금습니다은다습니다 全部親戚からのお까지りだったり仲間外れにされましたね。あの、お金がないし、貧乏にし、臭いし 헌금 하는 게 그녀는 늘 이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응? 日本が過去に韓国を占領してネシアがいる国をけ我してしまったのでなのでずっと謝り続けなきゃいけないし統一教会にお金を渡さなきゃいけない과 한학자 총는 일로의 산부모여, 부세주여, 재림주여, 네세라고선파했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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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통일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냥 멍들 좀 이렇게. 아, 이렇게. <웃음> 이 정도로요? 강요된 신앙생활에 지연 씨 몸도 마음도 병들어갔습니다. 그냥 칼로 구웠어요. 어. 음, 뛰어내릴까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봤고 고통사고 왜 치워 죽을까 생각도 해보고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가족을 떠나고 나서야 통일교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지연씨 왜 일본인 가정에겐 유독 헌금의 고통이 큰 걸까 아, 이거는 원리강론이라고 해가지고 네. 문선명이 집필했다고 알려진 통일교 가장 주요 경전입니다 어. 예. 예. 그래서 이 경전을 이제 문선명이 썼다는 오. 거죠. 어.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일본, 뭐 음. 이태리 뭐 이런 것은 사탄의 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허. 있지요. 어. 일본에 있는 통일교 신자들이 그동안에 일본이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한국에 한국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통일교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착취가 이루어진 거죠.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으로 송금된 일본 헌금액은 무려 4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한국에서 청평에서 회의를 해요. 정 목회자들 그러면 그 헌금을 다 몸에다 들고 갑니다. 다 a g o i 고 가서 거기다다 다 써다 h 죠만 달러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핸드로 해서 다 들고 왔어요. 다 현금이거든요. 얼마나 들어온지도 모르는 거죠. 그 사무실까지 내가 이제 옮겨 줘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전화 내고 글어요 차만 주차장에 딱 갖다 놓고 누가 그 돈을 가져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건 이후 통일교와 일본 헌금 실태에 대한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토유노가 세계주의의 교단 支部에 뿌리왁해라레테 일본 통일교 본부 앞도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통일교 추방을 외치는 일본 시민들의 항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단 측을택시한번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2009년 이후, 시やつ은 사회적, 법적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캠핑가 오나라나요 대떼시다 도르크 가산의 권이 이탈되어 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25일 일본 간부들을 초청한 자리 한 학자 총재는 일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천일국이라는 목표를 놓고 환경 창조해야 돼. 만물 복귀해야 돼. 더군다나 한국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조국이죠. 여러분들이 쉬려고 생각하지 마. 그나마 내가 없었더라면, 응?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겠나? 없어요. 무슨 답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야? 예. 곁에서 열심히 받아 적는 사람은 당시 일본 통일교 총회장 총재의 지시 사항은 총회장을 통해 일본 16개 지구 책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52, 이번에 5주간의 롯데이오 승리하지 않은 곳은 전부의 교회장의 시도자 시도자와 1일 단식을 해주세요 특별 헌금이라는 있죠 애천애인 헌금, 정상헌금, 부국 헌금뭐 지금 셀 수도 없는데 내년 5월 5일까지 목표는 183만 엔이에요왜 183만 엔이냐 돌아가신 문선명총재가 내년에 103세가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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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선 아직 헌금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 통일교 헌금 문제가 불거진 걸까요? 그건 통일교가 한국과 일본의 어두운 역사를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궁극주의 시절,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죄의식. 바로 이 점을 헌금의 명분으로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일제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는 아베 전 총리가 어떻게 이런 통일교와 관계를 맺게 된 걸까요?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을 포함해 정관계인사 백여 명이 통일교와 연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연관된 정치인이 백여 명에 이된다는 보도가 나오던 시기. 청평 천정궁에서 일본인 선교사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민당이라는 그 통일교 후원을 받은 국회원이 의1 1 2명이라 된다. 여러분 그게 철렁할 일입니까? 저는 오히려 흑이사를 그 보면서 야 이렇게 많았네. 위기는 항상 기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발언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세계본부장. 곧이어 아베 전 총리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아베 수상이 가장 사랑하는 기석왕입니다. 이미 처음선거예몇번 나갔는데 안 됐습니다. 나 나대 수상이 마지막 연계감기 직전에 가정연화대 가야는데요. 그래서 우리 가르연나무로 왔습니다. 가 말하는 사람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비례 대표로 출마한 이노우에 요시유키 20여 년전 아베 전 총리가 관방 부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보좌해온 아베의 최측근입니다. 선거 한달전 열린 지지자들의 모임. 통일교 관련 단체 사람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이어 아베 전 총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거를 나흘 앞두고 온 통일교 신자들의 모임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그는 16만 5천 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예, 今回の当選証書は、え、安倍総理にえ、報告したか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が、まあ、石を引き継ぎしっかりと憲法改正をしたいという風に思ってます。統一教会に入信されたっていう話は本当なんでしょうか統一教会に入信はしてません。ま、参道へだということで 어,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후원금을 なっております관え된 국회의원은 117명 다수가 아베 파벌입ありません도私からの이통あるいは 연결고리가 드ありません 아베의 친동생인 기시노부오 전 방위성 장관도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독일 교회의 민사성과 몇 명과 존중해 있습니다 오랜 기회 많이 선교한 사이도 오랫동안 응원습니다 기독교 교회 관련 단체를 포함해서 올해를 맞를 맞이하면서 올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를 맞를て이해를서해서 일본 전현직 국회의원 22명과 전현직 지방의원 150명을 비롯한 한일미 각계 지도자와 일본 정치권과 통일교의 관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학생 시절인 80년대부터 통일교 신자였다는 하루카 씨. 선교의 때, 전국적으로 누군가의 票集めましょうみたいなそのローラー作戦って言って、その自民党の議員の票集めみたいなことをやってたんですよ。一軒一軒、ティントン、ギドン、あの、え、伊藤総一僚、え、選挙事務所から参りました。あの、応援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で、その時期になるともう必ず誰々に入れてねっていう連絡とかメールが来たりとか、あとはまあ本当に選挙の応援に行ける人行ってください。したね、ポスターを貼ったりとか 연응원 선거철에 통일교와 손잡은 일본 차민당. 그 시작은 50여 년 전인 아베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통일교회 협회장이신 쿠보키 오사미 박사께서 기시 수상의 축사를 その若者たちをよの東西を問わず人種を超え国を超え民族を超えて天を中心とした理想と信念のもとに指導し教育しておられる私が文鮮明先生を心より尊敬するゆえんであります安倍前総理のウェイジョブイジャ社民党ねくくはやった岸信介 일본 수상 게시 노브스케는 아베 전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L급 전범 출신으로 일본의 56대 57대 총리를 지낸 게시 노브스케는 아베의 정치적 뿌리이자 지향점입니다. 가 <목소리> 빌까? 파이나를이어둘 <목소리> 이어준 건 반공 이념. 1968년 1월 국제 승공 연합이 한국에 창설되고 3개월 뒤 일본 국제 승공 연합이 설립됩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이 단체의 일본 설립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통일교회 일본 본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바로 이 담을 하나 차이로 두고 기신노부스케에 일가가 있었더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혁신 계열의 사회 운동이나 학생 운동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었을 시기입니다. 일본의 그 보수 우위기 봤을 때 한국의 이 반공 친미 정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듬직하게 보였을 것이고 그런 것을 뒤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필요했을 것이고 일본 국내에서는 키시노브스케를 비롯한 일본의 보스파 정치가들이 필요한 정치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거에서 표를 모아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당연히 한국에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그런 일본과 미국을 연결하는 라인 중에 하나가 통일교였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건 역사적 비밀인데 일본의 나카선에와 가깝습니다. 40일마다 한 번씩 내가 정치 배경에 대해 보고하고 방향을 제시해 왔어요. 아베 신타로는 의석수가 13석밖에 안 됐어요. 이걸 88명까지 키워준 거예요. 그렇게 1년에 3천억 썼다 그러더라고. 1년에. 어. 응. 아, 이 제국 호텔에서 살면서.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놀러 오는 거예요 놀러 저녁에 술 먹으러 양주 먹고 술 먹고 노는 거야 맨날 와가지고 구복계장하고 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돈을 대줬대 그때는 한 사람당 뭐 천만원씩 주고 막그랬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가장 피크 때 음. 가장 피크 때 국회의원들 비서 있잖아 비서 음. 100명 가까이 됐어, 보낸 사람들이. 자민당 최대 파벌인 세이와 정책연구회 소속인 기타무라 치네오 의원.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당시 기타무라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콘도 씨. 선거사무실엔 통일교 관련 단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평화연합, 90년대 문총재 내외가 설립한 통일교 관련 정치단체입니다. 2002년부터 통일교에 대한 취재를 이어온 스즈키 에이트 기자. 그는 선거 당시 통일교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투표를 독려한 통지문. 전국의 신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사전 투표를 유도하고 그 수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교단 내부 메일도 드러났습니다. 期日前投票ので、事前に誰にということ한건 통일교 북동경 교구 아다치 교회. すいません。今メールを送ったんですか 아다치 교회 で 사타확인치 위해 기타무라 치네오 의원 사무실을 찾아 갔습니다. 이곳では何も対応はできないので東京の方にお尋ね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で 텔레비에 네. 이어あの統一業会のこととかは 아니면 네 이곳에서 와가라, 와가리 <목소리로> 마시는 노래, 시마사. 피디 수첩의 질문에 기타무라 의원은 통일교치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통일교 관련 행사. 한 학자 총재가 참석한 이 행사에 기타무라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자민당 의원이 참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 돼서 나갑시다. 정치와 종교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で 私は1995年に警察の全国の幹部たちの前で ま統一教会についてのレクチャーをやったんですでその時に統一協会を摘発するんだって言ったんですよ 10年経った時に警視庁の幹部に どうして何もなかったんですかって聞いたところ一言政治の力だ圧力があったんだって言われたんです教団地軍 종교단체와 우호단체의 활동은 별개라며,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ボランティア活動をしたら、それも会員格闘のためであると決めつけ、公共機関に寄付をしたら、それも怪しい寄付であるとレッテルを貼るなど、まさにヘイトスピーチ、人権侵害と言わざるをえません。ただ、私たちの法人が特定の党と関係を持つ、あるいは特定の党のみを応援すると。 유타태도와取っおりま 통일교와 아베 전 총리 그리고 자민당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 통일교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웃음> 저희 <웃음> MBC <키디션> 팀인데요. 서 <웃음> 직접 만수없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고,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기스다 총리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임명한 강요 7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5명이 여전히 통일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일교 논란에 기스다 내각은 지지율까지 급락했고, 자민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등 일본 정치권은 심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63년간 일본 통일교의 헌금 실태는 한국 사회에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일본 보수 우익과의 관계 역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일본 정가와 통일교의 유착 관계는 자칫 한일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통일교 스캔들이 어떤 정치 외교적 파장을 가져올지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